안녕하세요. 베리다용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부산에서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모래작품전을 한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는데요. 주제는 주라기 월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모래 위에서 놀수 있는 공간도 있답니다. 끝까지 보셔야 좋은 작품들을 다 보실 수 있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아리네 공룡 아리네 그죠? 자리 안나와? 공룡이 아래서 깨어나고 있네 작가가 지금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주제가 공영인가봐요. <목소리> <목소리> 생기공영 톨리도 있네 <목소리도 아니고> Gracias. 올의 무덤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야 바람이 오늘 많이 불어서 타고 나르면 멋지겠다. 동백섬. 도호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